남의 위안이 좀 되셨구나. 네, 네네네, 네네, 계속 안된다는 소리만 듣다가 그래도 한번 해보자라는 긍정적인 말을 해주니까 제가 조금 어려운 케이스긴 한데, 조금 힘내서 해주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쁘게 해주세요. <웃음> 네. 어, 저는 천안에 살고 있는 99년생 강민영입니다. 오, 99년생? 네, <웃음> 대학생이에요? 네, 지금 4학년 재학 중입니다. 전공이 뭐예요? 저 건축공학과 다니고 있어요. 완전 꽃이네? 아니 <웃음> <웃음> 자, 오늘은 어떤 수술을 하러 오셨어요? 저 이제 짝눈 교정하고 얼굴 부분 부분 지방 이식하려고 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제 볼 때는 모르는데 카메라로 찍고 보면 이제 조금 심하다고 뭐 얘기를 하거든요. 어느 쪽 눈이 심한 거예요? 이쪽 눈이 약간 가라앉아 있어요. 거의 한 여섯 번 했고요 이쪽은 거의 한네번 정도 했던 것 같아요 합이 학 10번을 한 거예요? 네 아니 어떻게 10번을 하어요 어, 처음에는 이제 고등학교 때 눈매 교정 겸 이제 쌍꺼풀을 만들고 싶어서 찾아갔다가 그때 이제 그렇게 한번 하고 그 후로 이제 눈이 계속 짝눈이어서 서울에 와서 수술을 했는데 그 병원에서 계속 재수술을 시켜줘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다 보니까 여섯 번네번 이렇게 한것 같아요 어 에피소드 진짜 많은데 요즘 스노우라는 어플 있잖아요 카메라 어플 그 카메라 어플에서 이제 제 눈을 이쪽 눈을 눈으로 인식을 안 해서 이쪽 눈만 보정이 되고 이쪽 눈이 안될 때가 있었어요 그게 꽤 많았고 그냥 증명사진을 찍으러 갔는데 이쪽 눈을 더 이상 보정할 수 없을 만큼 이쪽을손 대면은 위에 밑에가 딸려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아예 이쪽 눈을 복사해서 이렇게 갖다 붙여 넣으셨더라고요 <웃음> 그런 식으로 아, 좀 심해요. 포샵을 넘어서 네 포샵을 넘어서 그냥 완전를 해가지고 네 이렇게 데칼코머니 이렇게 딱 붙여가지고 여기다가 자, 이렇게 가끔 이렇게 가리고 아, 보고 이렇게 가리고 아, 보면은 사람이 달라요. 와 아, 수술하고 나서 하고 싶은 일 여기 아이라인 문신이나 아, 이제 속눈썹 연장 같은 이런 시술 기존에는 하면은 짝눈이 더 돋보이더라고요 음. 오히려 더그 짝눈이 더, 그더 티나게 돼버리니까 안 했거든요 못했거든요 음. 배우 김유정 있잖아요 아 김유정 씨네 저랑 나이 차이 별로 아, 안, 안 나는데 아, 아, 되게 동글동글하고요 음. 이렇게 딱 트여있어요 시원하게 아 원장님하고 사전 상담하셨죠? 네 어떤 느낌이셨어요? 어, 원장님 되게 착하시더라고요 착해요? 네 제가 성형외과를 손두군데만 간게 아니라 진짜 많이 당했어요. 발품발러 근데 가면은 보통 아 너무 힘든 눈이다. 이건 약간 논문 써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셨던 분도 계시고 가면은 아 이거 짝는 힘들 것 같은데 약간 이런 식으로 말하시고 그냥 안 하시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번에 그 상담했던 원장님은 조금 또 이렇게 들어주시고 이런 식으로 보완하면 괜찮겠다라고 해결방안을 조금 얘기해 주셔가지고 좀 그래도 좋았어요. 약간 좀 마음의 위안이 좀 되어있구나 네네네. 네, 네. 계속 안 된다는 소리만 듣다가 그래도 네. 한번 해보자 라는 긍정적인 말을 해주니까 제가 조금 어려운 케이스긴 한데 조금 힘내서 해주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쁘게 해주세요 그럼 병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출발 안녕하세요 민양이에요 어, 지금 수술하러 병원 가고 있는데 조금 떨리지만 가서 잘 하고 오겠습니다. 그럼 안녕! 오늘 메이크업 하고 왔어요? 아니요? 아니 어? 어? 자, 이게 소하기전 우리 민영 씨 마지막 눈입니다. 잘하자. 파이팅? 파이팅! 이제, 이제 잠올 단묶이가 단묶음과의 주치도 오려지는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든 수술을 받으면 굉장 미니멀 거고요 보세요. 눈의 요정이라는 것 자체는 눈뜬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뒤쪽으로 이렇게 당겨서 이렇게 봐야 되니까요 네. 어, 트인 공간은 이 정도를 기준을 하죠 이 앞쪽을 내리면 안 되니까요 잘해보시고 잘.. 잘, 잘 음. 잘하고 음. 있습니다 이쁘게 잘하시고 네. 새로워진 습으으뵐뵐요요 화이팅 네. 한번 해주세요 화이2 <웃음> hours later, o hours later, 2 hours later, 2 hours later, 2 hours later, 2 hours later, 2 h o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측이랑 우측의 눈의 차이가 커서 환자분이 좀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으시는 상태였습니다. 어, 환자분을 보시면 특히 왼쪽 눈을 보면 네. 검은색 동공이 어, 아무래도 많이 좀 가리고 있는 상태고요. 아 네, 아래 눈뜬이 두 부족하다 보니까 우리 안으로 들어가지 않아서 음. 라인도 상대적으로 좀커 보이고 눈도 작아 보이고 동공도 음. 많이 가리는 편이어서 좌우 차이가 많이 나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쪽은 지금 현재는 그래도 눈뜨는 힘이 어느 정도는 좀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였고 음. 라인도 환자분이 비교적 뭐 만족하고 있어서 어, 이쪽 눈 수술보다는 이쪽 눈에 눈뜨는 힘의 절개 눈매 교정을 해서 최대한 이쪽 눈을 좀 따라갈 수 있는 방향으로 수술의 목표를 좀 잡았습니다 음. 가장 어려운 점은 첫 번째는 유착 그러니까 과거의 여러 차례 수술로 인해서 안쪽에는 흉터 부분이 주변의 조직들과다 유착이 돼서 구조물을 좀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아... 네, 강민영님 같은 경우도 여 차례나 수술했기 때문에 안쪽에 실제로 들어갔을 때 근육, 눈뜨는 근육, 지방, 모든 게다 유착이 좀 일어난 상태여서 방리하는데 좀 시간이 제일 많이 걸리게 됐고, 그게 아마 가장, 이 수술의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수술을 여러 차례 하셨기 때문에 다른 분들에 비해서 붓기가 조금 더 많으실 수 있기 때문에 회복기가 조금 더길수 있다는 점그거를좀잘 아셔야 될것 같고 특히 강렬인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보다 왼쪽이 더 유착이 또 심했고요 왼쪽에 대한 눈매교정하는 수술의 메인 목표였기 때문에 왼쪽이 오른쪽보다 는더 많이 붓기가 있을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붓기가 빠지면서 차이가 좀 줄어들어서 그 음. 네, 좌우 차이는 많이 교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장 큰 거는 좀 환자분께서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서 음. 그 문제를 좀 해결을 해야 된다, 음. 그런 부분이 좀 가장 컸었고요. 음. 네. 어, 이런 케이스들을 그래도 좀 경험을 여러 차례 좀 해왔기 때문에 음. 음. 할수 있을만한 그런 가능성도 있다. 교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믿음이 있어서 음. 진행을 한번 해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잘 교정이 되면 조금 그런 스트레스에 서 벗어나셔서 자신감 있게 좀 생활하시면 좋은 것 같습니다. 민영양 괜찮아요? 네. 지금 아파요? 안 아파요? 아, 어, 아팠어요. 많이 아팠어요? 제가 피가 많이 었대요그래 어, 그 지혈하는 것 때문에 음. 그게 아팠지 다른 거는 그렇게 아픈 거 없던 것 같은데. 원장님이 되게 잘 나왔대요. 그니까요 어, 유착이 된게 그래 네, 그나마 조금 어, 많이 유착은 됐지만 그래도 수술해서 잘 이렇게 뭐, 마무리가 잘 됐다고 하더라고요. 짜는 만큼 정도 빼고. 쉬시고 네. 가 옷을 갈아입고 퇴어할때될게요 네. 이제 좀 쉬세요. 네. 잠시만요. 제가 쳐드릴게요. 어지럽거나는 않았죠? 네. 주제 부 많이 아프세요? 아니 많이 아프세요? 저 약품 먼저 드리실 거건 일체 약품 있으세요? 자 이제 가시는 거예요. 네, 이제 가겠습니다. 선글라스 멋있네. 한 번만 좀 벗어봐 주세요. <웃음> 이제.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이제 좀 관리 잘 하시고, <웃음> 네. 정말 예쁘게, 이제는 확실하게 예쁘게, 네. 만족스럽게 컴플렉스 이제 달리고, 잘 달리할게요. 자. <웃음> 네. 자, 안녕, 바이바이. 안녕하세요 민영이에요 저는 눈을 재수술 했고요 이쪽 눈이 항상 문제가 있어서 이쪽 눈은 6번 정도 수술했고 이쪽 눈은 한 4번, 3번 정도 수술했는데 총 합해서 10번 정도 수술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마지막으로 짝눈 재수술을 했습니다 눈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짝눈 재수술을 한지 이제 4주가 되었고요 그 전에는 눈썹으로 눈을 뜨느라 되게 힘들었는데 이제는 눈 크게 뜨기도 되게 편해졌고요. 그 전에 일반 카메라로 사진을 찍으면 짝 눈으로 나와서 굉장히 스트레스였는데 이제는 일반 카메라로 찍어도 덜짝 눈으로 나와서 너무 행복합니다. 매우 만족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영이에요. 저는 짝눈 재수술을 한지 지금 6주 차입니다. 지금은 붓기가 정말 많이 빠졌고요 전에는 정말 눈썹을 이렇게 치켜 올려서 눈을 크게 뜨느라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는 정말 더 쉽게 붓기도 없어서 더 쉽게 눈을 크게 뜰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대학교 졸업사진도 짝눈이 아닌 눈으로 예쁘게 찍을 수 있습니다 주변의 친구들도 짝눈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면서 막 사진도 찍어주고 그래요 너무 만족합니다 그럼 안녕